근데 같이 지내면서 보니까 안 됐어서 잘 대해주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그냥 계속 네 생각이 나 보고 싶고 너 챙겨주는 게 오직 나였으면 좋겠고 뭐? 좋아해 서우야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생길 줄 몰랐는데 이게 꿈이야 생시야? 뭐가? 어, 뭐가 꿈이고 생시인데? 깜짝이야! 아침부터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해 어?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오늘도 영준이는 학교에 못온 모양이네? 영준이? 곧 퇴원한다고 그러던데? 곧 괜찮아질거래 박영준이 그래? 응뭐음뭐 음, 뭐 그렇다면 그런거겠지 아서야 학교 끝나고 뭐해? 음, 딱히 할일은 없는데 왜? 그럼 나랑 영화 보러 갈래? 영화? 너랑 나랑? 어? 어... 왜 혹시... 불편해? 아, 아니... 그게... 하하, 어. 같이 볼 친구가 없어서... 친구라고 생각했던 성우한테 부탁한 거였는데... 뭐... 내가 싫다면 어쩔 수 없지... 영화표 같은 거 찢어버려야겠다... <웃음> 어 아, 아, 니야 그럼 같이 보러 가자 그래? 그럼 이따 학교 끝나고 같이 가는 거다? 음. 응. 오늘은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더구나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 미리 안전하게 집에 귀가시키라고 교육청에서 지지사항이 있었단다 그러니까 일찍 마쳤다고 딴 길로 대지 말고 일찍 일찍 집으로 가라 알았지? 어우야 이게 웬 떡이네 이렇게 일찍 맞출 줄 알았으면 풀메이크업 파우치 가지고 오는 건데 어? 그러게 말이야 상교씨만 하고 집에 간다니 너무 꿀이잖아 여, 얘들아 우리 당연히 놀러 갈 거지? 미안하지만 선약이 있어서 서울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거든 뭐? <웃음> 우리는? 우리는? 너희? 어 아까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 폭우때문에 위험하대 얼른 집에 가! 서야 영화시간 늦겠다 얼른 가자 응응 음, 음. 먼저 갈게 얘들아 <웃음> 너무해 너무해 너무해 너이 영화 알아? 요즘 제일 인기 많은 영화라던데? 어, 아니 예고편만 봤어 그래? 어쨌든 너랑 와서 좋다 볼 사람 없었는데 오늘 재밌게 보고 저녁 먹고 집에 가자 알았지? 응나 어,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조금만 기다려줄래? 어..어..그래그래 그래. 영준이는 뭐하고 있을까? 영화 끝나고 연락 한번 해봐야겠다 저 많이 기다렸지? 영준이가요? 그 정도로 많이 아픈가요? 아... 많이... 정말 많이 안 좋아졌네요 그럼요 물론 들려야죠 초등학교 때부터 쭉 친했던 친구인걸요 네 아줌마도 쉬세요 어? 서야 언제 왔어? 영준이가 영준이가 많이 아프대? 어? 얼마나 아프대? 너한테 전화를 따로 줄 정도로 많이 아프대? 응. 미안. 나할 일이 생겨서 영화 다음에 보자. 알았지? 미안 미안한데 나 빨리 가야해 비켜줘 갑자기 어디 가는 건데? 영준이한테 영준이 많이 아프다며 빨리 가봐야해 나 나랑 먼저 약속했잖아 어? 먼저 나랑 영화 보기로 약속했잖아 그 자식 병원은 영화 보고 같이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해 영준이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아 가지마 나랑 같이 있다가 가 어차피 그 자식은 호화로운 병실에서 부모님, 의사, 간호사, 최상의 케어를 받으면 있을 거야 그래도 갈 거야? 응 가야겠어 좋아해 서우야. 나도 너를 좋아해 서우야. 너를 많이 좋아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랑 같이 있어줘, 응? 민재야, 정말 미안. 이기로호 많이 노력했지만 아드님의 몸도 독한 약물을 오래 사용하면서 약해지기도 했고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수술에도 장담할 수 없으셈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영준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영준아 안돼요 선생님 우리 영준이 어떻게든 살려주세요 제발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다고요 돈은 다 드릴게요 아, 우선 아드님도 있는 병실이니 나가서 이야기하시죠 저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너는 뱀파이어? 우리 영준이 친구니? 아, 네. 안녕하세요. 그래, 보자마자 미안하지만 잠깐 우리 영준이 옆에 좀 있어주겠니? 잠깐이라도 혼자 있게 하고 싶지 않아. 네, 알겠어요. 다녀오세요. 영준아어 서우 서우 왔구나 보고 싶었어 어떻게 된 거야 금방 낫는다며 저게 다 무슨 소리야? 들었구나 나 좋아한다며 너곧 나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며 나면 사귀자고 고백해 주겠다며 미안해 미안 정말 미안 너랑 예쁜 곳도 많이 가보고 예쁜 사진도 많이 남기고 영준아? 서로 질투도 해보고 <웃음> 그 누구보다 깊은 이야기도 나눠보고 영준아 그만해 어? 너 힘들잖아 아니야 지금이 아니면 안돼안 <웃음> 안 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랑 전국에 안 가본 곳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예쁜 추억들로 가득한 연애를 하고 싶었는데 널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잘 지내야 해. 영준아, 영준아, 영준아! 이건 어서 뭐 하고 있어? 제세동기 빨리 가져와. 아버님, CPR 바로 실시해야 됩니다. 비켜주세요. 거, 거짓말! 곧 낫는다고 해놓고! 거짓말! 거짓말이야! 그렇게나 따뜻하게 마음대로 잘해놓고, 이제 와서 마음대로 간다고? 거짓말하지마, 박영 안돼... 동준아... 안된다고... 아무래도 안되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환자 보호자분! 뭘 안돼요? 어떻게든 살려요! 당신 의사잖아! 보호자분! 제말 들으세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아드님은 <웃음> 더 이상 일반적인 방법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딱한 가지 남아있습니다. 뭐죠?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하겠어요 바로 뱀파이어의 피를 혈관을 주입해 뱀파이어화를 시키는 겁니다 네? 다들 기피하는 방법이지만 어떻게든 살리고 싶다면 마지막 방법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선택하셔야 돼요 음... 네 부탁합니다 그렇게라도 아들이 꼭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저기 학생 괜찮겠니? 영준이를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게요 그럼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학생 서둘러 조금 늦어서 어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확실하진 않지만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 영준아 세상은 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세상 일은 늘 원하는 바와 정반대로 흘러가곤 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거나 가고 싶은 학교, 직장에 가지 못한다거나 보고 싶은 사람을 다시볼수 없게 된다거나 하지만 가끔은 살다가 한 번씩 우리는 기적이라는 걸 마주치게 된다. 서우야, 추운데 왜 나와 있어? 그냥 좀 답답해서 오늘 기분은 어때? 응? 음? 가뿐하지. 뱀파이어가 된 이후로 늘 알던 심장병도 사라졌는 걸. 다행이네. 바로 내 앞에. 이 기적 같은 일처럼 말이다. 사랑해. <웃음> 나도 사랑해. 야, 김민재. 아, 너 여기서 뭐 하냐? 글쎄. 넌왜 왔는데? 아니, 박영준은 곧 태어난다길래 들렀지. 아니, 넌뭐 해? 그냥 그 녀석 볼 낯이 없어서 어, 뭐래? 어 진짜 뭐라는 거야? 오늘은 시비 걸지 마라 나는 힘드니까 뭐? <웃음> 그럼 내가 좀 놀아줄게 오늘 쌩얼이긴 한데 뭐 같이 놀아줄게 에휴. 안 그래도 못생겼는데 쌩얼이면 더 못생... 못쓴... 요호! Okay.